화장실이 유비알이다 하시는 분 손! So.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은 이 유비알 형식으로 화장실이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유비알은 쉽게 생각해서 화장실을 장난감 화장실 보듯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요게 일부 화장실에서 좀 많이 볼수 있는 형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돌들보면 통통통 그 플라스틱 소리가 나요. 안이 비어있는 소리가 우리집 화장실이 u 비 r 인지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벽면을 한번 통통통 쳐보세요. 그래서 텅 소리가 나면 그건 u 비 r 화장실이고요. 아프다, 꽉 찼다, 꽉찬 소리가 난다 하면 그냥 벽돌이에요. u 비 r 화장실은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를 타일벽으로 마감을 시키고 욕조가 들어가고 뭐. 신난대가넉 들어가고 해야 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방수예요 방수는 보통 4차까지도 하는데 음, 때에 따라서는 2차에서 마무리 짓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에서 4차까지는 방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또 UBR에서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롭게 화장실을 만들면 비용이 원래 기존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가 금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체를 다 철거를 해야 되고 방수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인테리어를 하시면 어왜 우리 집 화장실은 일반 다른 화장실보다 더 비싸지 하는 의아심은 안 가지셔도 될 거예요. 자 이제 위 천장을 볼게요. 천장을 보면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을 딱딱딱두 판에서 세 판으로 마무리를 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요게 천장이 일자로 판판하게 끝나는 거는 판형. 안에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갔다. 그걸 도명이라고 해요. 도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도명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천장을 보면 천장을 이렇게 뜯잖아요. 뜯으면 그 위에 파이프나 전선들이 막 지나가요. 파이프나 전선이 지나가는데 봉판을 끼워야 하는 곳에 나 전선이 들어가면 돔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 보니까 파이프나 전선에 닿아서 시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돔이 아니 판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이 있어요. 기사님들이 음, 저는 돔 해주세요 했는데 어, 여기 화장실은 돔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기사님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화장실 구조상 구조상의 문제로. 도움을 할수 없어서 판으로 대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의사소통할 때 상당히 편리하실 거예요 이제 천장을 봤으니까 벽을 볼게요 벽은 보통은 타일로 마감을 하죠 저같은 경우는 <웃음> 보다타일로 마감을 한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타일이나 뭐 페인트로 시공을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타일을 시공을 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타일을 셀프나 반셀프로 할때몇 장을 내가 알아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주문을 할때한 장, 두 장? 그 단위를 쓰지 않아요. 파일은 해배라는 단위를 써요. 해배라는 것은 원래 일본이 헤이베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 헤이베를 줄여서 해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평방미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를 곱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제곱미터, 평방미터가 나왔죠. 이거를 헤베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일 가게 가셔서 아저씨 저몇 어 평인데 타일 몇 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시면 아저씨가 몇헤벤데요몇 제곱미터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 제곱미터에 3.3을 곱하면 평이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제곱미터 그리고 음 작업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헤베라는 그 단위를 알고 가시면 오히려 평보다는 타일을 살때더 수월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자 요게 타일 박스예요 타일 박스에 보시면 여기 써 있는 2 0 0에2 0 0은 타일의 크기를 얘기해요 그한 박스로 1.48제곱미터를 시공할 수 있다 줄룸 포함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타일 가게에 가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서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일 가게 아저씨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타일을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내 화장실에 바닥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셔서 상세 내용 그런 데 보시면 써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그럼 나는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아이 정도는 사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타일을 사실 때몇 바위 몇 해서 우리집 화장실에 맞게 수량을 샀어요 근데 가끔 가다보면 타일이 올때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타일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딱 맞게 바닥에 들어가지 않아요. 잘라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자른 타일은 또쓸수 있으면 좋지만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 한 장이 소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한 박스에서 두 박스 내가 초보다 그러면 좀더 여유롭게 두 박스 정도 사셔서 왜냐하면 타일 자를 때 타일이 깨끗하게 잘리지 않거든요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박스, 한 박스에서 두 박스는 여유롭게 쟁여놓으셔서 시공을 하실 때두번 하면 또 배송비가 있잖아요 타일 같은 거는 배송비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두 박스 정도 넉넉하게 구매하시라는 말 제가 빼먹었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타일을 할때타일 자른다고 했죠 타일을 뭘로 자를까요? 저희 집에 있어요 네, 타일은 얘로 잘라요 얘는 타일 커터기 라는건데 요 타일 커터기가 뭐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국산이 그래도 고장이 많이 안난다고 해요 잘 잘리고 타일이 잘 잘리는게 정말 중요하고 잘랐을 때 파손 확률이 적은게 국산 제품이라고 하니까 사실 때 국산 제품 많이 사세요 저도 국산 제품인데 요게 하나가 있으면 타일을 다 자를 수 있는게 아니에요 상당히 무거운데, 이 제품 뒤에 보시면, 뭐 타일커터기 300, 타일커터기 500, 타일커터기 600, 700 이렇게 뒷자리가 있는데, 이 뒷자리가 바로 밀리미터를 얘기해요. 타일, 뭐, 타일커터기 300이라는 얘기는 300mm의 타일을 자를 수 있다. 거기까지 자를 수 있다. 600이라고 붙어 있으면 600mm 타일 한 장을 커팅할 수 있다. 700mm, 700이라고 써있으면 700mm 그 타일을 커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뭐 30도 자를 수, 있, 300도 자를 수 있고, 500도 자를 수 있고, 하니까 좋겠지만 무거워요. 크면 클수록 크기도 커지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타일 시공을 어떤 걸 할지 보시고, 타일 커터기를 300을 하시던. 500을 하시던, 700을 하시던 결정을 하시면 될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일을 다 커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붙여야겠죠 붙이는 공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떠바리, 본드바리 타일의 앞면이고요 타일의 뒷면이에요 타일의 뒷면을 이렇게 내고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요 떠바리를 할 때는 모래를 섞어가지고 몇대몇 몇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섞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시공할 때마다 조금씩 변하기는 해요. 이 시멘트를 딱 떠요. 툭! 발라요. 그러면 이게 툭! 여기 이제 뭉치겠죠? 전체 다 골고루 바르지 않고 얘를 붙여요. 그게 떠바리 시공인데, 떠바리 시공은 왜 하냐? 어, 유비할 화장실을 철거를 한 경우에는 벽면이 그냥 벽돌이에요. 벽돌이 평평하게 되어있는게 아니라 울퉁불퉁 울퉁불퉁 벽이 나와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떠바리할때뜰때그 시멘트와 모래 혼합 양으로 벽면에 뭐라고 할까 이렇게 평평함을 맞추는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은 물을 많이 쓰잖아요. 아까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는다고 했죠. 물이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이러면 그 수분을 이 돌, 시멘트, 돌 타일이 먹어요. 그러면서 모래하고 시멘트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면서 얘를 꽉 잡아줘요. 그래서 그냥 뭐 UBR 철거를 했을 때 아니면 벽면이 고르지 않을 때떠바이 용법을 많이 하고 바깥에 붙는 게 이런 돌 재질의 타일이다. 그럼 떠바이 용법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화장실 벽에 붙일 타일이 폴리싱이다. 그게 바짝바짝한 거 있잖아요. 폴리싱 타일 아니면 포세린이다. 그런 경우에는 떠바리 공법 하면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걔네는 이 타일 자체가 수분을 먹지 않아요. 수분을 먹지 않아서 모래가 점점 말라고 말려서 뚝 떨어져요. 나중에 다 떨어져요. 그럼 얘는 뭘로 하냐? 본드 바리 본드 압착 시공을 하는데 일단 벽면을 다 시멘트로 미장을 해요. 보통 보통 미장을 해서 판판하게 만들고. 압착본들을 붙여가지고 얘가 포세린이나 아니면 폴리싱 타일의 경우에는 그런 다음에 붙여요.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옆면을 붙였어요. 다 붙이고 나면 은 타일과 타일 사이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줄눈 시공을 해야 되죠. 줄눈 시공은 백 시멘트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그 탄성 줄눈 아니면 줄눈 코팅제 시공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줄눈 코팅제 바닥은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셀프 줄눈 시공을 했을 때 저도 그렇지만 바닥 시공하는 건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벽 시공은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벽 시공은 못해요. 줄눈이 벽은 너무 어렵고 흘러내리고 옆으로 세고 초보자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줄루는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타고나신 분이에요. 셀프 보다는 전문가의 섭외를 정말 강추 드려요. 이 줄루코팅제에는 기름이 들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 타일이 무광이다. 그러면 근데 내가 줄루 시공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 기름 다 묻어요. 무광 타일은 기름 묻으면 잘안 지워지잖아요. 무광 접시를 써보신 주부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무광 접시인데 기름기 잘안 지워져요. 한번 머금으면 지우기 정말 힘든데 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줄눈만큼은꼭 벽면 줄눈은 특히 아저씨 부르셔요. 전문가 부르셔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화장실 천장도 했고 벽도 했고 바닥도 타일도까지 붙였고 하면 이제 화장실 도기들이 남았을 거예요. 도기는 어디까지가 범위일까요? 세면대, 변기, 욕조. 요 정도고 악세사리라는 거는 수건걸이, 휴지걸이, 컵대, 그리고 비누대. 뭐요 정도가 악세사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샤워부스 수전도 일반 수전이 있어요. 샤워기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이내 머리 위에 이렇게 물쫙 나오는 데 있죠.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모텔 이런 데 가면 있는 거. 그거는 해바라기 수전이라고 해요. 그 위에 모양이 해바라기 같다고 해서 아마 해바라기 수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수납장이 있잖아요. 수납장 보통 세 개로 많해요 슬라이드장. 미닫이 형식의 슬라이드장. 그 다음에 상부장. 뭐 변기 위쪽에다 다는 그런 상부장. 이쪽 벽이나 뭐 뒤쪽이나 옆쪽이나 이렇게 위에다 붙이는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 세면대 아래에 장이 짜여져 있는 그런 세면대들이 있어요. 셀프로 넣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걸 하부장이라고 하고요. 젠다이라는 것도 있어요. 젠다이라는 거는 이것도 일본말인데 선반을 의미해요. 선반. 왜 우리 변기 위에 상부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럴때 젠다이로 변기를 앞으로 밀어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 젠다이 위로 상부장을 설치를 해야 볼일 보고 일어났을 때 머리를 안 부딪히는데 변기 위에 바로 상부장이면 이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잘 일어나는데 무의식 중에 그냥 일어나면 봤거든요 그래서 젠다이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간의 분리를 위해서 짧게 젠다이를 옆으로 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변기 바로 옆에 젠다이가 있어서 휴지거리를 거기다 건다든지 세면대 물 튀는 걸 방지한다든지 이래서 젠다이를 설치를 하시는 병, 경우도 있는데 젠다이는 보통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시멘트로 마감을 하든지 겉에 타일을 붙여서 마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끝으로 문이 나왔어요 문. 문은 음, 화장실 문은 특별히 ABS 도어를 추천드려요. ABS 도어는 목木이 아니에요.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아니라 일종의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문이어서 물에 상당히 강해요. 물에 강하기 때문에 샤워를 자주 하고 손 씻고 발 씻고 물 튀고 하는 화장실에는 적격이에요. 그래서 ABS 도어를 하면 썩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방지를 할수 있으니까 보통 화장실에는 문과 문틀은 ABS 도어. 틀까지도추천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 UBR부터 쭉다 봤어요. 천장, 바닥, 옆면까지요. 용어들도 봤고요. 치수 재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재들도 살펴봤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